코로나 바이러스는 동물에서 흔하게 일어나 종종 인간을 감염할 수 있는 RNA 바이러스의 한 종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경우에는 일반 감기나 사스라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와 같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2019년 12월 12일에 발생한 바이러스는 우한 폐렴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이기에 백신도 치료제도 없습니다. 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1일에서 최대 14일이며 평균적으로 7일입니다. 보고된 증상으로는 전체 보고 사례의 90%가 발열 80%가 피로 및 마른 기침, 20%가 숨가쁨, 10%가 호흡곤란으로 일반 감기와 혼동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방금 전 증상과 함께 식욕부진, 혼수상태, 구역질, 구토, 설사, 결막염, 가벼운 근육통증 등의 증상도 발생합니다. 이 증상 이후에는 점차 호흡곤란, 급성호흡장애, 쇼크, 혈액응고장애도 발생해 치사율이 올라갑니다. 감염경로는 현재 최초 감염지역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장안구 파잔대로에 위치한 화난 수산물 도매시장 일대이며 이번에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염이 가능하다고 중국 보건 당국이 확진했습니다. 현재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는 중국, 태국, 일본, 대만, 대한민국, 미국, 마카오,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이며 그밖에 우한 폐렴 의심 환자가 있는 신규 국가는 네팔, 호주, 필리핀, 멕시코, 브라질, 캐나다, 영국, 몽골, 핀란드, 이탈리아입니다. 이 수치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나 2020년 1월 24일 기준 관찰 대상자는 8,420명 의심환자는 중국 내에서만 1,075명 세계로 보면 더 많은 의심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염자는 906명 감염자 중에서 위독한 환자는 177명 사망자는 26명입니다 국가별 피해 현황을 보겠습니다 중국 감염자 887명 그중 사망자 26명 대만 미국은 1명 일본, 대한민국, 홍콩, 마카오, 베트남은 감염자 2명 싱가포르는 3명이고 태국은 감염자 4명입니다. 현재 중국 당국이 우한시를 잠정 폐쇄했으나 후베이성 우한시, 황저우시 및 기타 인근 지역에 방문한 경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국번 없이 1339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지역을 방문한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최대한 외국인과의 접촉을 피하시고 사람이 많은 것을 피하십시오.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과 스마트폰을 씻어 소독하고 기침시 반드시 에티켓을 지켜주십시오. 이회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하며 중국에서 귀국 시 검역에 협조해 주십시오. 현재 대한민국 확진 환자는 두명으로첫 번째 확진 환자는 2020년 1월 20일 중국 국적의 35세 여성이 대한민국 관광을 하기 위해 입국하던 도중 의심 증상으로 격리되어 확인한 결과 확진되었고 두 번째 확진 환자는 1월 24일 우한시에서 근무하다가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한 한국 국적의 55세 남성입니다. 빠른 백신 개발과 치료제 개발로 치료되길 바랍니다.